왔다왔어 카빙 기능자 미스터 아닙니다. 카빙을 앞으로 시리즈몰로 해서 300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첫번째 날입니다. 오늘 사각 파빙 시리즈 첫 번째 어,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,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